<웃음> 바이오가드는 음 딱이 수술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영구적으로 변형을 시키는 수술을 할래? 내가 필요할 때만 이런 상태로 만들어 줄래? 음. 3천만원 주고 수술할래? 목숨 걸고 수술할래?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쓸까? 3천만원 대 200만원 누가 뭘 선택할까요? 평생을 10년 주기로 하면 자기가 어, 3천만원 값은 200만원씩 을하면 150년을 살아야 되는 건요 그보다는 편, 판단은 본인 몫이죠. 그래서 기도를 연다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됩니다. 호흡에 있어서 기도를 확보해 주는 것. 그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내가 숨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기도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기도를 넓혀준다. 뭐 이것 개념이 아니고 그냥 내 평상시의 기도 상태를 유지해주는 정상적인 기도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바이오바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뺄 필요도 없고 그냥 필요한 만큼만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베개는 어, 광고를 많이 합니다. 요즘. 베개 중요하다고 하냐. 책도 나오고. 베개 중요성은 다 아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내 몸을 베개에다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개를 뭐 20개, 30개를 산 사람도 있고, 결국은 베개랑 다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발상에 전환한 니다왜 베개를 내가 베개에다 맞춰야 되지? 나에게 베개를 맞추면 되기를. 근데 그냥 내몸 빠듯한 베개를 맞춘다는 거는 말도 안되고 베개를 맞출 수 있는 구조를 봐야 됩니다. 이처럼 어, 바로 넣었을 때 옆으로 넣었을 때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내 몸에 딱 맞출 수 있다면 어, 아까 바이올가드가 기도를 정상적인 호흡이 가능하도록 유지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베개는 이 커브, 경추의 C 커브가 정상적인 배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거를 안해주면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많은 신경과 혈관과 우리 순환계를 소통하는 이쪽을 통과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경추 1번, C1이라고 하는 그 바로 위에 연수, 숨골이 있어요. 숨골은 호흡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이 경추가 편안해져야 호흡도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들이 베개를 잡아줬는데 숨쉬기가 어, 편해졌어요 이게 이렇게 나와서 다시 코, 코신경으로 가고 눈신경으로 가고 귀신경으로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추 때문에 이명 생기기도 하고 경추 때문에 눈이 침침한 거예요 눈이 침침하 사람 목 금방 풀어주면 와! 아, 환해졌어요 다 목이거든요 이 목을 평상시에는 내가 목을 써야 되니 쉴수 있게 못하지만 자는 동안에는 정말 6시간, 7시간, 8시간을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그때 제대로 된 상태만 유지해주면 내 몸의 항상성에 의해서 내 몸은 회복을 합니다. 근데 그런 환경을 되지 않으면 그거를 버티느라고 회복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냥, 이론적으로만 좋다가 아니고요. 이것도 임상시험을 했어요. 음. 이거는 병원 임상이 <웃음> 아니고, 어, 물리치료, 물리치료과, 이렇게, 어, 건국대, 여주대 등장대, 이렇게, 협업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게, 이거는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경추의 관절각도를 증가시키고, 시커브가 일자를, 이게 정상인 커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경부 근육 목 주변의 이 근육이 긍정적인 영향 즉 이완이 됐다는 거. 죠경직되어 있던 근육이 이완이 되고 그 다음에 자세 개선 및근 기능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된다면 근목 주변에 나타난 근골격계 질환 및 통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베개 하나로, 이런 효과를 만들, 만들어낼 수 있다면, 베개는 네. 한 200만원, 베개값만 200만원 해도 <웃음> 아깝지 않은 건 사실은. 그럼 베개 하나 팔고, 사업으로 발과해 줄까요? 사이즈 <웃음> <웃음> <웃음> 이처럼 이미 검증을 다 해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